그렇게 해서 유병자 보험 꿀팁까지 좀 전달을 해드렸고, 이달에 이상품만큼은꼭 추천드리고 싶다라고 하셔서 가지고 오신 상품이 있다고요. 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을그 건강체 할인이라고 이제 기존의 표준체보다도 건강등급이 괜찮으면 오히려 보험료가 최대 35%까지 할인이 되는 보험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A보험사의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을, 로그 어플이라는 어플을 설치하셔서 이제 14개월 이내에 의료의용 기록을 이제 산출을 하고 그리고 2년 이내에 건강검진 기록을 토대로 해서 등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급이 가장 좋은 1등급 혹은 2등급을 받게 되면 이제 그레이드 1이라고 해서 최대 35%까지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 거고요. 3등급, 4등급을 받더라도 그레이드 2라고 해서 이제 최대 15%까지 할인이 되는 그런 형태의 보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릴 의무가 정말 간소화됐습니다. 어. 유병자 보험의 핵심은 고지 의무. 그렇죠. 네. 간소화되면 간소화될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네. 이런 구조잖아요. 이런 구조인데 네. 이걸 한번 깼어요. 아, 이 상품이. 네. 어.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고지 사항으로는 이제 3개월 이내 치료력과 5년 이내 암과 뇌질환, 신장 질환 요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3, 2, 5에서 2를 빼고, 2를 빼고 1도 뺀 거죠, 아 어. 네. 그 그렇게 하는데 보험료는 할인을 해준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건강 등급을 산출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년이 1년 전에 수술하신 이력이 있거나 입원하신 이력이 있으면 간편 보험에서는 당연히 그 기간 내에 치료력만 보고 이제 가입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지사항을 통과하게 되면 등급을 만약에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았다. 음. 하지만 1년 전에 내가 뭐 수술이나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오히려 표준체보다도 더 할인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거죠 음. 예전에는 그냥 고지사항만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3일 보험이나 아니면 경증이 통과되더라도 뭐 3.3.3 보험이나 이런 형태의 보험이 가입 가능했지만 지금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A사의 상품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표준체 대비 표준체 대비죠 어, 건강한 사람 대비해서 내가 만약 1, 2등급을 받아서 그레이드 1에 해당을 하면 최대 35% 네, 최대 35%까지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유병자보험을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이라면 그러면 기존의 표준체보다 음. 탈증된 유병자보험이기 때문에 음. 표준체보다 더 할인된 음. 이제 이 건강등급을 받게 되면 그 폭이 더 커지는 거죠. 네. 어, 실제로 저희도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금액적인 부분이나 사례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어, 금소법상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디테일을 좀못 전달해드리는 건 어,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상품에 대한 상품명 그리고 상품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는 광고 심의를 또 따로 받아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상당 상담 저 실제로 고객님들도 그런데 어 1등급, 2등급? 어? 여기서 조금만 더 내가 건강관리 잘하면 어 3, 4등급 받으신 분들이 1등급, 2등급으로 가서 내가 10% 이상, 15% 이상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싶은데 내가 좀더 건강관리 잘한다면 나중에 가입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어 그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 보험이라는 게 내가 언제 갑자기 아프고 다칠지 모르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했냐 처음에 내가 만약에 3등급을 이제 받아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가입을 하셨다 그리고 내가 5년 뒤에 좀더 좋은 등급을 받아서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으셨으면 기존에 이제 3등급에 대한 이제 보험료 측정보다 마찬가지 1등급에 할인된 금액으로 다시 상출돼서 보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거고 반대로 3등급을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나중에 건강등급을 측정했더니 5등급, 6등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살이 그 아팠을 수있으니까 네. 그럼 되게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기존에 등급이 되어 있던 3등급 산출 금액으로 아무리 나중에 나쁜 등급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간다는 거. 어, 15년 치는 그대로 쭉. 네. 음.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 상품 만드시면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잘 아, 맞죠. 네. 어떻게 보면 알리의무를 되게 간소화해서 이거 되게 허술한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음. 반대로 좀더 객관적인 데이터로 음. 건강검진 기록도 보고 14개월 이내에 의료 이용 기록도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맞춤형, 어, 보험이지 않나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할인을 해주겠대요. 네. 건강관리를 잘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건강 등급을 잘 받으려면 내가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병원도 너무 자주 가면 안 돼. 네. 그렇 그리고 내가 어떤 콜레스테롤 수치라던가 이런 어 기준이 되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 건강을 잘 관리할 수밖에 없는 유인책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고객도 이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더 힘쓸 거고. 음.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건강 관리를 잘하면 더 할인해 주겠다. 음. 하니까 이게 서로 좋은 형태의 보험이지 않나? 맞아요. 라고 생각이 돼요 고객도 이나고 보험사도 이나네. 네. 네. 좋은 보험인 것 같고 첫 번째 장점으로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 네. 두 번째 장점으로는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 알리의무가 간소화돼서. 굉장히 간소화됐죠. 부담보에 대한 부담들이라던가 할증에 대한 부담들을, 부담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보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진단비로 구성이 돼서 어떤 암을 진단받더라도 진단금이 나가고 이제 담보가 삭제돼, 삭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A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와 생식기암 진단비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 생식기암이라고 하면 뭐 유방이나 전립선암 이런 거를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위암에 한번 진단을 받으셔서 암 진단금이 한번 나갔어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데 음. A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식기암 뭐 유방암이나 전리선암이 아직 담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음. 나중에 혹시라도 전리선암이나 유방암의 진단을 받더라도 진단금을 한번더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암을 보완하시거나 암보험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 상품 굉장히 매력적이죠. 음, 근데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장점을 전달을 해드렸지만 네. 어, 보험사 상품이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점이 있다면 그에 반하는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음. 이 A사 같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종합보험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게 있어요 음. 왜 그러냐면 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지만 혈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엔데 수술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가 빠져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보험으로 전체를 다 설계를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보안플랜으로는 정말 적합하거나 기존의 보험료를 많이 내셨던 유병자형 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 가능한 그런 플랜으로 조금 작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표준체에 승인이 낮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등급을 오히려 고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음. 네, 등급을 좀 높게 받는 경우.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급은 꼭 산출해 보셔서 어,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강검진 안 받으셨던 분들이 네. 사실 건강등급 막 9등급 막 이렇게 나오시는 8등급 이렇게 나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50대 60대 분들이 1, 2등급이 생각보다 막 네. 네. 더 건강하시다고 느끼는 20~30대 분들이 8등급, 9등급, 5등급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습니다. 네. 그, 그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건강검진을 안받으시는것 같아요. 네. 네. 이 2년 이내에 건강검진 기록이 없게 되면 은 기본적으로 보통 한 5등급, 6등급 이렇게 바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고 등급을 한번 산출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함축적으로 유병자보험을 지금 가입하시려고 하시거나 상담받아보고 싶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유용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음 마지막으로 유병자보험 전문가로서 네. 어, 유병자보험을 상담받으시려고 하시는 고객님들께 이것만큼은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청구를 안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어 이거는 나중에 보험 지급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지를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요즘 유병자보험이 많이 경증으로 인수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유병자보험이 가입을 하셨다 아니면 준비를 하시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내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 같은 경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질환으로 인해서 유병자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체로 더 저렴하게 설계를 할수 있다는 라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건강 등급을 산출해서 가입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음. 충분히 이제 내가 뭐 병력 상이 많아서 유병자 보험으로밖에 가입이 안 된다라는 분들도 꼭 건강 등급을 산출하셔서 오히려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가입하시기 전에 체크를 해보,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보험연구소에서 기대하고 있는 어, 전문가님이세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터뷰하는 가장 큰 기준은 어, 보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어,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느냐 그리고 과거의 이력들을 가지고 계시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하는데 유병자보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보험연구소가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이대정 부지점장님 통해서 상담받아보시고 또 사나이 정말 좋은 팀원들 많으시잖아요. 네. 네. 능력있는 팀원들한테도 상담받아보시면 정말 아 이게 다르구나. 어, 전문가랑 비전문가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구나를 느낄 수 있는 상담이 되지 않을까. 많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 한번 전달해볼까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어떤 것부터 가입을 하셔야 되는지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보험의 우선순위. 네, 보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뭐 이것도 좋다 고 저것도 좋다 고 그럼 다 가입하면 보험료가 부담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사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